한에서 봤을 때 좋아 보인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 까딱하다 정신을 놓았다가는 떠들썩할 일이 생길 것 같다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야 실망을 많이 준다고 그래 그냥 보여지는 대로 얘기하면은 자동차 바퀴가 보인단 말이야 TV에 나오는 모습과 좀 응. 실제 성격은 응. 좀 응. 다를까요? 실제 성격 안녕하세요 연하신당 연예계 씁니다 쉬는 날은 뭐하세요? 강압성을 좀 받아보려고 나가 뭐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어, 강아지 이만하면 네 응. 자그만한 강아지를 보다가 우리 강아지를 봐서 커 보이는 거야 아, 사전 네. 봐주세요 <웃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는 끼가 아니고 숨어있는 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사람 건강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뭔가 우울한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밝은 에너지보다는 어두운 에너지가 더 많게 느껴지는 사람이다 상처가 많을 것 같은 사람이야 지극히 노력을 해서 온 사람 노력파인 사람이고 진부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이 돼 시골시골스러운 사람 있잖아 청국장 같이 그런 구수한 사람 같은 느낌 있잖아 음. 그리고 되게 고지식하고 고집도 세고 내가 이거 할 거야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야 TV에 나오는 모습과 좀 응. 실제 성격은 응. 좀 응. 다를까요? 실제 성격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똑같아 숨겨져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 왜냐면 진보하다 있고 정직하다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낼 것 같은 사람 그 거가 속에 감춰져 있는 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들이 하나 하나가 돼서 연기를 하던 네. 뭐, 뭐 노래를 부르던 뭔가를 네. 하겠지 되게 밀고 나가는 힘도 많고 하라고 하는데 좀올 수전에서 봤을 때 뭔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까딱하다 정신을 놓았다가는 떠들썩할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나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제어하기가 좀 힘든 사람. 나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뭐할 때도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우직하고 정직할 것 같은 사람이야.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잘못한 걸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음, 뭔가 만든 음.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누군가가 이렇게 음. 만들어진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만든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아, 뭐 어떤 것이든. 음, 어떤 것이든 이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것처럼 보이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얘기하면 은 자동차 바퀴가 보인단 말이야 자동차를 조심하라는 건지 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던지 차를 조심하라는 거겠지?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조심해 이 사람은 근데 뭐 산타예요? 등산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음. 그런 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 맞아요 이, 이거예요? <웃음> 왜냐하면 나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세상과 조금 동떨어져 살고도 싶은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만드는 사람같이 보여 아이고 그 바퀴가 요 자꾸 보이는데요 바퀴가 왜 보이는지 알려니다 이미지가 떨어지겠는데 실망 많이 준다 그래 아, 뭐가 있구나 아, 얘들어 박두원 네, 네. 씨라고 배우니까 네. 이 사람은 근데 자동차가 계속 운전했어 자동차가 <웃음> 자동차 왜? 자동차 <웃음> 운전전로 어. 걸렸어요 이 사람이 <웃음> 운전을 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웃음> 음. 그렇게 했을까요? 음. <웃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들, 늘 항상 들쑥날쑥이었을 거야 자기도 명백히 내가 잘못했다는 라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바, 봤었을 때는 블랙아웃 현상이라지 이게 끊겼던 거 같아 일어났었을 때도 본인도 스스로 놀랐어거 것 같은 거 아... 있잖아. 근데 아 내가 잘못했다. 바로 인정해야겠다.라고 말했을 것 같은 사람이야. 진심이지. 아, 진심이지. 모든 이미지를 다실 줄 알고 있는. 아닌데 이 사람 이렇게 돼도 영... 이 사람을 막아줄 사람들은 많을 텐데. 아 그래요? 네. 그런 뭔가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막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거는... 이런 거 있잖아. 각도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뭔가 이것 때문에 뭔가 시끄 시끄 시그인 거지.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야. 같이 그러면 음. 활동을 할수 있다는 말이 활동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고집이 있어서 내 마음 정리를 다 하고 응. 음. 지금은 해도 되겠다 할때갈것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스스로 만들 거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담배랑 술좀 끊고 싶다고 막 이렇게 음. 얘기를 음.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잔치수... 바, 뭐야, 봤네 근데 이 사람은 술과 담배 없이는 못살것 같은 남자. 소주는 내 눈물이오. 담배는 내 한숨이야.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람이라서 힘들지. 그 영화는 어떡하지? <웃음> 아, 이거는 지금 말이 많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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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만의 이게 있다고 했잖아요. 나만의 세상, 네네. 뭐 나만의 이런 거 있는 사람이라서 아 그거를 깨뜨리기는 쉽지 않겠다. 책임과 부담 이런 거를 조금 못 견뎌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 결혼도 어떻게 보면 책임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는 몇 년간 그런 생각은 난잘 모르겠다. 또 이런... 응, 음, 재 발이 될수 있냐? 응. <웃음> 어, 어. 나를 생각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술을 끊어야 되는 사람,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건 건강 어디를 어 폐병 막 아, 이렇게 기침 이게 아, <웃음> 그래. 이 사람은 호흡기 질환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고 원래 안 좋을 수가 있고 비염이 있다든지 뭐 중독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사람 담배와 술은 좋지 않은 거죠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 내를 나를 생각해서 마무리 잘되실 거예요 반성하시고.